<웃음> 아, 천일입니다. 아, 천일 법사예요. 아, 오늘은 양력, 어, 12월 6일, 음력으로는, 어, 11월 13일, 개사일. 아, 요일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 오늘 글자는 그겁니다. 자기, 자기 집구서 어? 굳여서 풀어내는 건 둘째 치고, 이유는 전 남편. 이혼한 전 남편 집구석도못 알아들어서 자기들이 못 풀면 자기가 대신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응? 첫 일은 말렸죠. 왜 말렸냐. 돈도 없잖아. 세상 사람들 태반이, 야, 너 이제 구대야 돼. 구대해서 풀어야 돼. 이러면 뭐래. 어, 무슨 소리예요. 돈도 없어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없어. 어? 자기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곳은 그대로 따로, 따로 저기 하고, 알고 봤더니, 지네, 그, 시댁, 전 남편, 직구석도 개판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야. 알아가지고, 얘기를 건네대 서로 이제, 이게, 곁도 뭐, 이게, 어, 소식은 조금 받나봐요전 남편이랑은 꽝인데, 그, 그댁 그 시부모랑. 그래서 자기가래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 천일이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어, 야,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어차피 그 집적이니까. 하고, 천일이 밀어버렸었어요. 그러는데,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는 어차피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하면 남남이 돼버리니까그 시댁이랑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둘 사이 전 남편과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은, 시댁 집안의 그 집구석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천녀리 얘기하는 거, 50%는 받아요. 받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천일에 말렸지만 그 당사자는 자기가 돈이라도 모아 가지고 음? 그전 시부모가 못 알아들으면 자기라도 풀어야 되겠다 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얘기를 했길래 그 얘기를 조금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그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음? 날이 풀려서, 날이 풀려서 그런가? 눈이 올건데저 서울 경기는 눈이 좀 왔다고 하더구만 아그 중생이 천일을 집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그 중생은 자기네 집안, 그, 안 좋은 걸 알아. 그러고, 본인 역시도 그 영향을 인해가지고, 여전거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구슬했어요. 구슬해서 응? 했어. 진작에 했어요. 그래서 풀어냈어요. 응? 근데 전 남편과의 그, 안 좋은 일로 해서 여지껏 이혼을 했고, 응? 애들은 이제 다 걷고, 애들은 독립에 나가 있고, 어, 뭐 이제 그런 여러 상황이 됐는데, 이전 남편이 술만 처먹으면, 술만 처먹으면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칼 들고 죽인다고, 설레 이렇게 설레발이 치고,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대요. 지금이야 뭐 서로 찢어지고, 모르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만은, 여하튼 그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아, 속된 말로 이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살기가. 응? 눈이 햇가닥 음. 뒤입히고 마탱이 가가지고. 응? 그 얘기를 천일이 들은 즉,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귀신의 눈가 아다 그랬어요. 속된 말로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응? 귀신 들려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 그 시댁 전시댁 전남편 얘네 집구석도 숙된말로 전라 빌고 살아야 되고 닦아야 될 집구석인데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 그것이 지금 자손으로 거 지랄로 내려가가지고 집구석이 엉망이 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무슨 이기를 해줬느냐 그 이혼한 남편 그 애들 아빠가 그천일이 듣기로는 아마 장남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장남 저 옆에 지금 공사한다고 공사하는데 아 이렇게 사이사이 간주를 넣어 주네요 이게 음악을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지금 들으세요 장남 장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그 시집 식구들 뭐 시동생이 됐든 뭐 시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장남이 눈깔에 뒤집혀 가지고 칼 들고 죽인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분 찍고 잘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절대로 잘안 되지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올라가서 시부모 시부모는 그러면 말년도 편안하게 이렇게 살것 같아요 그것도 절대 못 되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집구석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시부모가 잘 풀고 살았으면 자식이 그렇게 안 가요. 자식이 미쳐가지고 그지랄하지 않아. 근데 시부모가 잘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부모 자식들, 자기 전남편을 비롯해가지고 그 밑에 새끼들 처음부터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나.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마이나 다를까. 그 밑에 동생들도 다 그냥 막 개판 5분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응? 응?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튼, 현재는 이분은 그전 남편, 남편이 이혼을 했고 이제 혼자 살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이 천일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가만히 내력을 따자고 챙겨보니까 이건 안되가 있는 거예요. 왜? 미호나 고호나 어쨌든 간에 전남편이랑 응?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죠. 그 애는 지분이 반반 있는 거예요. 자기 쪽에 반, 전남편 쪽에 반. 응? 조상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기 집안은 프로넷들에도 전남편 집구석에 그 업장을 그대로 자기 자식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해요 자기 자식들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편하지. 그래서 이 천이란데, 어째, 이제, 이, 이 누차 몇번 그런 얘기를, 어, 넌지지 비쳤었어요, 전에. 어? 자기라도 시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시부모가 알아들어서 풀면 좋다만은, 만약에 시부모가 못 알아들으면은, 자기라도 돈 모아서 풀어야 되겠다. 뭐 천일이 하라고 한거 아니야 치가한다고 그래서 야돈 넣으면 무슨 소리냐 그냥 너나 잘 살아 애들은 애들대로 나중에 대가리 커서 지들이 살게 냅둬 버리고 하고 천일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꼼꼼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자기가 그, 그 구슬 시대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후루내줄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10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 그 사주를 하나씩 물어가지고 적어놔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길래, 뭐, 그건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저희는 애었는데 어제 뒤늦게, 예, 연락, 문자를 주고 통화를 하다,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무슨 짓이하냐 시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니까 사주, 뭐 이제, 전후 사장 설명을 하고, 이 사주를 이제 물었나 보죠, 이제. 그 집에 시으면은 지금도 이 며느리가 아까운 거야. 아까워. 그래서 자기 아들이랑 좀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집구석이 금양이 그 잘될게 뭐가 있냐고. 어? 안 되지. 여자네 집안에서는 이미 퉁 쳐버렸단 말이야. 그 남자를 갖다, 남자 집구석을 여자네 집안에서는. 여자네 집안에서 굳이 끌고 갈게 뭐가 있어. 버려 버린 거지. 근데 남자네 집안에서는 뭐예요? 어떻게든 붙들고 싶은 거야. 응? 내가 봐도 이 사람한테 그랬어. 네 전남편은 멍청한 놈이다 그랬어요. 여가은 복동이를 차버렸으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역결을서면안되었고 하여튼. 시엄마한테 그 사주를 물어서 적었는데 시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만신으로 사시다가 어? 무당 무당으로 사시다가 호인 호인 어? 호걸 여자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어제사의 천일이 알아들었고, 아마 그, 저기, 그, 그 여자분도, 그 여자분도 어제사의 천일 생각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어제사. 자세하게. 대충 뭐,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은, 그 이제 군 얘기와 사주 얘기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제사 알았나 봐요. 자 봐요 왜 선대에서 선대에서 그렇게 응? 무당노를잘 하시고 호인으로 사시다가 호인으로 사셨다는 거 보니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인간들 살폈겠어요? 안 살, 당연히 살폈겠지 그러니까 호인 살았다가 얘겠지 시엄마의 할머니라 했으니까 응? 전시엄마의 할머니 그러면 그 양반이 아 그게 참 시댁인지 할머니 쪽인지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모르게 2000년이 못알아어서 그것까지는 응. 그렇게 풀고 빌고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노부부가 시어, 시부모 아 서울에서 나름 뭐 사업이면 사업이고 뭐 이렇게 장사하면 장사가 이렇게 하시다가 그게 안돼 가지고, 응, 안돼 가지고, 뭐안될 수밖에 없지. 왜윗대 선대에서 그렇게 풀고 살았는데, 그걸 당신들은 그렇게 그런 행위나 그런 걸 하고 살는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게 될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응, 그동안은 그 분, 저기 선대에서 빌고, 선대에서 빌고 풀어낸 그궁덕으로 살다가 그게 떨어지니. 하던 일 자체도 안 되는 거지. 안 돼. 그러니까 저, 저, 어디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를 해? 개장수였어, 어, 개장수. 개장수. 응? 어? 개장수 알죠? 그러면, 개장수를 하게 되면은, <웃음> 내가 내 집에서 살생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그개그 그 키운 목적이 식용목 식용목적이란 말이야 식용 내집 터에서 살생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저기 살생을 했다고 살생이지 그것도 살생인 거야 식용으로 팔려 나가 어차피 걔는 식용으로 팔려 죽어 나가잖아 그 살생인 거야 간접살인 간접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구나 간접살생 간접살생이 되는 거야. 아니, 생명을 사랑하고, 챙기고, 길고 가야 될 집구석에서, 그러게 어떻게 된 거야? 죽을 길로만 들어간 거야. 응? 죽을 길로만. 서울에서 사업하다 망하니까 시골로 갔어. 시골로 가서 그러면 누인데뭐할 거야? 또, 거기서 이제 개장소나 개새끼 키워가지고 개장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더, 더 어떻게 요 더 죽을 끼려고 한 거야. 살려고 간게 아니라 죽으려고 간 거야, 이제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그런 와, 그러면 그 상, 그 상태가 계속 벌어지는데 새끼들이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러전 남편이 술만 처먹으면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칼 들고 죽여버린다고 설치고 돌아다닌 거지, 이제. 지금 그랬다가는 당장 새고랑이야 이건. 그런 것들은. 성장 세우 그러니. 옛날에, 옛날에는 무식한 세상이고, 법, 법이, 그냥 그래도 법보다는 인정이 앞서고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랬 요즘 누가 참어? 그건 당장 살인미수요. 그냥 112 바로 눌러버리면 돼요. 요즘 세상은. 하지만 그 옛날, 옛날에는 그런 게또 알게 모르게 또 그냥 넘어갔다고 또. 참안된 일이지.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에? 아셨죠 그렇게 했을 때 천일이 그 얘기 딱 듣고 야, 그 귀신 장난이고 집구석에 귀신들 둔거 아니야 응? 아마 지금도 그런 피해를 입는 집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그건 집구석 집구석 업의 소산이고 응? 귀신들 귀신들 장난인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장난치니까 장난을 끝날거냐안 해요. 여러분들에서 가끔 보면 나오죠. 술처먹고 그냥 어, 우연치 않게 그냥 웃으며 지나갈 일도 뭐예요. 카드로 설치하요 사람 사람 해야잖아. 어? 그리고 그 다음날 숙제 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다 그게 뭐다 그런 케이스예요. 다 그렇게 해서. 천일이, 그, 오늘 요 얘기를 해주는 것은, 1번. 자식 사랑도 좋지만, 자기도 힘들고 없는 처지에 그놈의시집구서 그거, 그 중생 얘기를 해요. 아마 자기네 그전시대 풀어내려면, 머리 아플 거라고. 머리 아프죠. 왜 아프? 보통저이가 생각을 해봐요. 응? 그게 쉽, 쉽게. 오늘 별게 나오네, 진짜. 쉽게 풀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구석이. 속된 말로 여는 무당이 일을 구슬해도 그냥 쉽게 쉽게, 그 여는 무당이 굿, 굿, 쉽게 풀어나갈 그런 구시 안, 아니에요, 그거. 응? 아니라고. 그게. 에 그래서 1번은 참 그렇게 마음씨 착한 종생도 있더라. 어? 그게. 이 천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하는 이큰 얘기는 1번. 2번. 자기 집안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빌고 푸른 그런 집은 그냥 평범한 일반 직구석보다는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뭐야? 그런 식으로 이 꼬리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직구석 망하고 자식들 다 그냥,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그걸로 끊, 그러면은뭐 어떻게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야. 계속 치고 내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형제, 그전 남편 형제들, 자, 그니까 그 시부모 자식들이겠죠? 시부모 본인들한테 치든지. 근데 본인들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그때 되면 다 가겠죠,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 자식들 치고 내려가는 거야, 이제. 제일 먼저 천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첫째, 금전. 돈을 쓸, 돈을 없애고. 두 번째, 몸으로 치고. 몸. 건강. 이걸로 치고. 세 번째, 누군간 죽어나가고. 그러면 누구 하나 죽어 이제 뭐젊 젊은 애든 늙은 애든 다 죽으니까 그럼 하나 죽으면 그걸 끝나냐 아니야 줄줄이 쓰는 거야 이제 막 줄줄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냐 그럼 자식대로 내려가 이제 또 내려가 그래서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집구석이 그 집구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응?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 음. 대부분 사람들은, 응?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도 얘기했지만, 야, 너 구대야 돼, 그러면. 아, 무슨 곳이에요? 돈 없어요? 응? 어? 이러고 사는 게 보통 인간들이 그래요. 보통. 지펄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대신, 구슬해서 풀어야 될 사람은 구슬해서 풀어야 되고, 빌어서 풀어도 되는 사람은 빌어서라도 풀어야 되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목탁 쳐가지고 풀어도 되는 사람은 목탁 치고, 어디 가서 할렐루야 찾아가지고, 저기, 풀어도 되는 사람 그렇게 풀면 돼요. 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응? 여러분도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형, 뭐죠, 잘못해서 벌을 받아. 그리고 가장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일단 집행유예가 있잖아. 집행유예도 있어. 구류도 있고. 구류. 잠깐 사는 거. 응? 그 다음에, 형. 1년이고 2년 이렇게 사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기징역이 있지. 그 다음에 사형이 있지. 이 종류별로 다 있죠. 응? 다 있잖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우리가 구슬하고, 응? 시성을 구슬하거나, 치성을 올리거나 어? 이야기가 전화 안에서 빌어내거나 어? 그렇게 다 그래도 차이가 있듯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응, 그것 또한 아, 어쨌든 어? 아, 그 본인도 자기네 그 위대 할머니가 그렇게 풀고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천일이 듣기로는 정확하게 듣기로는 시아, 시엄마 시엄마 할머니가 그랬었다 하는 거. 그러면 자손들은 진짜 열라 열라 착하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오스갯스레로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신세를 조전이냐 하겠다니. 그치. 지 애들 아빠 만나서 그때부터 줬다고 하더고 그때부터 왜 그러냐 둘이 처음에 만나서 살 때는 윗대 부시부모가 못 빌고 못살은거뭐 여자도 자기 집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잘 빌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랬으면 이래서 여까지 사단이 안 왔어요. 근데 그런 일이 못된 뭐 거지. 클리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어떻게 둘이 살기 안 났떠요. 딱딱 찢어나요왜 둘이 붙여서 결혼을 하라고 양가 조상에서 허락을 하고 붙였을 때는 양쪽 조상마다 각자의 뜻야자 둘이 합심해서 잘 빌고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봐 업장 닦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렇잖니까 어떻게 그냥 서로 간에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목적이 딱, 응? 찢어 놓는 거야, 이제. 근데, 누차 얘기지만. 그럼, 그래가지고, 각자 찢어졌어. 그럼,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 이제. 응? 다른 그러면, 그 사람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똑같은 그 과를 만나는 거야. 똑같은 그 부류를. 다시 해 보라고 그래서 팔자 어디 도망 못못 간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웃음> 아, 풀어야 될 거는 꼭 풀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구슬해야 될건 구슬해야 한다는 거 그게 맞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 자기 끈 풀어냈어 자기 집안끈 풀어냈어 다 했어 근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 물론 자식들은 모르지 자식이 그거 할것 같으면 뭐철 들었고 효자 효역에 자식들은 몰라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만약에 야 너희들여 가지고 굳어야 되는데 너희들 돈좀 내나 봐 그래 봐 그럼 자식이 뭐라 고 하겠어 엄마 왜 쳤어 이지랄라나면 이 다행이지 썩을 것들이 지불도 모르거든 지들도 늙고 나이 먹고 결혼을 살다 보면 알아. 그때는 알아. 지금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있어서 예전에 기특하고, 기특하고, 이쁘고, 응? 기특하고, 이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응? 지지구서굳대서 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혼한 전 남편 집구석까지 풀어, 주겠다는 그러한 중생이 있다는 거. 만약에 천일이 그 입장이다. 안 해. 안 해. 뭐하러 해줘. 뒤지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냅둬버려. 그러면 새끼들 50% 집은 거저 가지고 있는 것. 어, 어떻게 뭐, 여보. 까짓 거. 희들 알아서 해요. 그런 거 많은 거지 그답 없어 뭐. 이 천일이 돈이 많어 돈이 썩어져 어 그러면 뭐 그냥 선심 쓰는 척 하고서는 풀어 할 수가 있겠다만은 당장 나도 죽겠는데 어? 나도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내가 미쳤어? 나는 안해 그래서 천일은 그 양반한테 하지 말아라 하고 딱 쳐버렸던 거예요 근데도 지 마음이 그래. 이쁘잖아. 천일은 안 해도, 응? 그 마음이 이쁘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를 들려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 응? 오늘 천일 얘기, 얘기 중그몇 가지 큰 줄기로 추리면 몇 가지 그,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응? 자식들은 지분이 반반했다는 거남자 여자 만날 때는 다 그런 비슷한 과라 만난다는 거해 째지고 새로 만나도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인간 또 만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 들을 구관이 명관이다 왜다 똑같은 거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던 게 제일 인기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이따에서이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직구석 직구석의 핏줄 내력 이거는 절대 못 속인다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 아, 날이 좀 풀렸다고 하는데 여기도 잘, 잘 보내시고 어쨌든 처들은 몸살 기회다나셨어요 어제부터 저녁에 잠깐 나가 대련연하고 들어왔는데 처들 보내시고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쑤글놈으시키지 조용하네 이제 <웃음> 얘기 잠깐 났더니 쉬세요 음.